애호박을 면으로 뽑을 수 있는 기계다. 네이버 검색으로 구매하면 해외 직구로 구매하면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해외 직구로 하는 게 이득이다. 호익 투플 점수 100점이라서 이런 영어 설명은 3초만 보면 된다. 중국산이라 한두 번 쓰면 못쓸거 생각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만듦새가 좋다. 바닥에 빨판도 있어서 잘 고정된다. 이런 물건 사면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이 정도면 잘 샀다 싶을 정도로 싸구려 같진 않다. 매우 간단한 조립 끝. 안전 테스트 손은 꼭 한번 넣어봐야지 호박이나 당근 오일을 넣고 돌리면 면이 나온다고 한다 면 두께도 조절이 가능하다 오늘은 얇은 면이 땡겨 준비 완료 내 호박 준비 애호박 한 개는 살짝 크다 크기에 맞춰서 잘라주고 넣고 돌리면 면이 나온다고 한다 나도 안 해봐서 잘 되는지는 모르겠어 허. 왜 이리 고퀄리티로 면이 뽑히지? 너무 잘 나와서 어이가 없네. 애호박 3분의 2 정도로 1인분 면 완성했다. 길이도 짧지 않고 길쭉길쭉 잘 나왔다. 가운데는 왜 남는지 모르겠어. 기계 작동원리 같은데 아까워. 호박면은 잘 끊어질 것 같아서 가볍게 볶아서 먹을 거다. 씹을 단백질은 각새우 5개, 파프리카 조금, 다진 마늘 2조각. 다이어터는 올리브유를 먹어야 하는데 없으면 그냥 식용유 들어가는게 몇개 없어서 대충 떼다놓고 볶아주면 된다 양념은 가볍게 후추 소금 정도 한쪽으로 밀어놓고 볶으면 끝이다 호박이 생각보다 약해서 너무 많이 볶으면 면이 아니고 죽된다 벌써 끝 초간단 저칼로리 볶음면 색깔도 잘 나왔고 치즈 넣어서 있어 보이면 완성 볶아도 풀어지지 않고 면 상태를 유지한다 초간단 다이어트 면 요리 더 마쉬운데? 아쉬움면더 먹어야지 구독자님 추천으로 구매한 미역면 탄수화물 2g 1% 장류 0% 같이 오는 양념 소스는 설탕이 들어있다. 메밀 소스인데 물엿, 설탕, 기타 과당, 자랑어에기스 이런 거는 칼로리가 낮아도 먹으면 살치하이 높아. 맛을 봐야 되니까 한번 먹어보고 똑같이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봐야 돼. 면 자체만 먹으면은 류도 없고 탄수화물도 없고 칼로도 낮은데 같이 먹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 칼로리가 아무리 낮아도 설탕, 물엿이 들어있는 소스는 피하는 게 좋다. 면에 들어있는 물은 아무 맛도 안 나고 양념은 맛 한번 보고 설탕 없는 다이어트 소스로 카피한다. 설탕 개맛이 맛있네. 비빔면 야채조금 스리가차소스 4스푼 식초 1스푼 또는 타바스코 스테비아 1스푼 참기름 1스푼 간장 1스푼 깨는 그냥 폼 비빔면에는 달걀이지 남자는 두께 면은 따로 조리할 필요 없이 헹궈서 물 빼면 끝이다 야채조금 올리고 소스 넣어서 버터 그 버튼 안눌러 맛 칼럼리스트 비잉에서 엄청난 맛표현 했는데 이럴 때꼭 녹화버튼 안 누르더라. 미역면은 곤양면이랑 비슷하지만 다른 성분으로 만든다. 바다에 있는 녹색 해조류 우뭇가사리를 사용해서 한천을 만들어 면으로 만든다고 한다. 사실 면이라기보다는 국류에 가깝다. 식감은 부드러운 냉면 먹는 느낌이 아, 더 맛있다. 녹화 버튼안 눌러가지고 하나, 하나 더 먹어야지 탄레인은 낮은데 곤약처럼 몸에 흡수가 거의 안된다 이번에는 메밀소바 소스카라 바로 아, 물 3에서 4스푼 간장 1스푼 참... 가스부시 대신 같은 물고기 참치액 2스푼 스테비아는 아, 많이. 사케는 2스푼 공놀이다 아, 두번째는 내 몸의 양보 아, 대충 집에 있는 야채 때려넣고 어, 4개 만 어. 이건 들어있어서 그냥 넣었다 제족하겠데이정도면 뭐. 면은 불어먹어야 차가운 면은 어. 항상 불어먹어야 돼이 맛이면 오겠어 못 몰랐어. 와사비가 너무 매웠다. <웃음> 어. 지금 내가 먹은 게 비빔면이랑 뭐라 그래야 돼? 메밀 소박 냉면 스타일로 먹었을 때18 칼로리, 18 하면서. 네. 비빔면이랑 냉면 스타일로 먹었을 때18 칼로리. 많이 먹어봤자 25 칼로리? 아 배부르네. 호박면에 미역면 두 개. 소박 하나가 몇 칼로리지? 이 정도야. 에어박 면이랑 비빔면 하나, 이거 하나 먹어도 지금 이거밖에 안 먹은 거. 배가 너무. 살찔 것 같은데. 이만. 잘 먹었습니다. 너무 조금 먹어서 근손실 난다. 부족한 칼로리는 아몬드 초콜릿. 사람들은 다이어트 음식을 먹고 부족한 칼로리를 꼭 챙겨 먹는다. 그러면 살이 빠지겠냐. <웃음>